그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토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어자 이번 주 지난 한주 얘기 먼저 경제 소식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참 이슈가 좀 많았어요. 제네 니엘런 <웃음>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 아, 어? 발언을 했죠. 맞아요. 경제가 좀 과열될 수 있으니까 음. 음, 예, 예.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준하고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 아무 재무장관의 발언인데 그럼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네. 금리에다 이래라 저래라. 아 근데 원래 재무장관들은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미군 아유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어. 건데. 그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대통령보다도 옐런이 지금 영향력이 좀 경제부산은 많은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이 네. 어. 분이 재무장관도 했죠. 밸각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했죠. 음. 재무부 장관까지 했죠. 그쵸. 이렇게 세계 한 번에 네, 이런 이런 네, 세계를 음. 업무를 다 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딱오고되니까또아 내가 원래 했던. 뭐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 어, 또 주서 담았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또좀 시장이 좀 올라왔죠. 대본까 네. 대 보면 이것도 시장에 한번 좀 신호를 줄려 줄려는 뭐 과열돼 있다 그런 걸을 암시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아.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미리 한번 준 거다. 네, 어떻게, 이런 음. 좀 원래는 좀 올해 말까지 계속 그냥 간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죠? 올해까지는 일단 저기 연준이 시작하는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은 유지를 하고, 매년 네. 어, 1월부터 하면 시작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많았죠. 그럴까요? 금리는 뭐한 2022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걸 생각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시간표를 앞당기지 않겠냐라는 음. 게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왔을 때 생각이었어요. 그럼 마침 또그 다음에 나온 또 재밌는 사항이 예.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금융안전보고서? 네. 이거는 이게 반기마다 한 번씩, 어, 미국의 금융시장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네. 보고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작년 6월도, 5월에도 나왔고, 음. 11월, 12, 11월에도 나왔고, 요번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 평가가 좀, 좀 매서워졌어요. 자산에 버블이 있을 때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일부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네. 이거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음.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거품이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한 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품이 많다고 하면 뭐 연준 인사 뻔하잖아요. 금리 인상이다. 음. 아. 누구나 다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뭔가 이제 시장의 안정 위에서 네. 금리도 인상하고 이걸 또 보고서 작성을 또한 주도한 그 연준 인사가 네. 라일 브레이너더라고. 음. 또 차기 연준 의장이 후보군에 하나 있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뭐 복합적이네요 정치 경제가 그 <웃음> 심리가 들어가 다 있는 거야. 정치가 다맨 앞에 있죠. 그런 때문에.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항상 정치는 빠질 수도없죠 그다음에 또 고용 지표 얘기도 좀한번 해보죠. 이게 또큰 뉴스였죠. 막 바이든 이게, 대통령도 나서서 막 그거, 이게,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수습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에는 지난주 상황을 <웃음> 네. 다한 번에 그냥 네. 끝내버렸어요. 그래요? 어. 앞에 것들은 다 이제 저기. 이 이미... 신소리가 되어 버린 거죠. 어, 어. 노동부가 4월에 발표, 4월에 그, 점검한 노동 고용 지표가 한 100만 명도 정 고용이 늘어날 거라 음.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100만 명, 97만 명 그쵸. 이제 100일 취임했는데 벌써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고 음. 앞으로 더 잘해보자 뭐 그런 음, 얘기를 한정화되고 있고 같은. 우리는 성공적했다. 어, 네. 그런데 8시 반에 딱 저기 지표 안에서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반도 안 어, 됐어요. 보통 지표만 나오면 빨간 글씨가 써있으면 은 네. 이게 뭔가 좀안 좋다는 얘기야, 대부분. 아. 근데 분명하게 평, 예상치는 100만 명인데 예. 실제 나온 건 26만 명이 나와있어요. 아, 잘못 본줄 알았어요. 음. 아, 260만인가? 네. <웃음> 혹시? 아, 이상하다 봤더니 밑에 또 실업률을 봤더니 예. 6.1% 가 써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난달에 6%였는데 아 3월 달 6%였는데 네. 이게 6점 실업률 오르고 서 5.8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들을 음. 했었어요. 음. 거꾸로도 6.1%에서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난리 날 만하죠. 그렇죠. 음. 어, 왜 예. 100만 명이나 예상을 했던 거야?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이나 보통 네. 이크노미스트들이다또 현실을 대 보면은 정확하게 못 봐모를 수있어요 글쎄 있죠. 말이에요. 너무 낙관적으로 봤네요. 어 옐런 장관도 날 결국 브리핑에서 음. 음. 범프가 있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게요. 그 마침 또 이제 브리핑에 두 분이 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 대통령은 아니요, 따로 했어요. 따로 했어요. 네, 브리핑은 엘런 어. 장관은 저기 백악관 대변이라고 인 브리핑을 했고 아, 그랬구나. 저기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혼자 나왔었던. 따로 했어요. 결국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위한 음. 인프라 투자 계획에 또 음. 지지해 달라. 음, 또 그치, 그치. 그걸로 또 말을 바꾼 거고. 공화당을 음. 공격하는 걸로. 어쨌든간에 네, 엘런 장관의 이 일자리가 고용의 회복이 음. 범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음. 뭐, 매날 이럴 수,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음. 일이 생긴다. 음. 또 그럼. 하더니 또, 인플레이션도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나? 이렇게 <웃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웃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세상에 다냥다 툭툭툭 그린 거죠그만큼이 어. 고용지표라는 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어. 거를 그렇군요. 보여준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고용지표 하나 발표로 인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지난주에 또 핫한 음. 아, 메일이맨이번 <웃음> 가상화폐 뭐 연일 뭐 계속 뉴스 오릅니다 오릅니다 했다. 도지코인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연치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네. 결국 끝판왕은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에요. 이 <웃음> 그 오, 아니 그 도지코인이 달로 간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래, 달로 그래. 간다는 표현 배웠잖아요. 고인트더문, 올라이트더문. 제주 음악 제목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저자가자 <웃음> 한국말로. 네, 아, 가자. 한국어로는 가지라. 한국어로 는가자 미국어로는 고인트더문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이미 뭐 문으로 가긴 한 거죠 사실상. 많이 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음. 네. 지난 주에. 어 저희가 뭐 촬영하고서 한번 네. 우리가 아 도지코인 갈것 같다 했더니 네. 잘 몰라서 그때 30센트 정도였던 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 네. 30센트, 30센트였어요. 40센트 가는그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얼마로 오른, 오른 거예요? 지금은 74센트. 일론 아 머스크가 이제 뉴욕에 와 있죠. 지금 결국 이를 위해서 음 이제 MBC 방송 저기 로플라센터에서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SM이라는 걸 발표한 게좀 지난달 한, 한 3주 됐죠? 음. 제가 참, 그, 홍보 그, 영상도 있었죠? 예, SNL 아, 그 사이트에 올라온 딱그 방송객을 보고, 와, 이건 분명히 또 가겠구나. <웃음> 이상하게 한국에서 기사가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음. 저는 그날 그, 자기 직전여 기사를 잘못 썼었는데, 네. 어. 여태 보면 이 세트데이 나이트의 라이브 파괴력을 한국교사는 잘좀 인지를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 워낙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유명하죠. 이게 SNL 같은 경우가 미국에 많은 토크쇼가 있는데 음. 지금 몇개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음, S N L이 음. 굉장히 파워풀한데 음. 거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요. 음. 이도 지상파네요. 그렇죠. 어? 케이블 단위 지상파 방송에 요 미국 최대 방송사 아니에요? 그요 음. 음. 한국으로 치면 KBS로 생각하면 되는데 <웃음> 그런 규모의 방송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데려다 네가 만들어 쇼를 하게 해. 어. 이 게스트도 아니란 말이에요. 호스트란 네. 말이에요. 음, 맞아. 호스트란 건 뭐예요? 자기가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다코미디쇼의콘티도 어, 아, 짜고 아, 호스트에요? 뭐, 호스트에요. 아, 진짜요? 게스트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날 하루를 그냥 머스크한테 주거네요 쇼가 일부 기사들 보면 게스트하 있는 기사들도 있는데 네. 분명히 미국 기사들 보면 다호스트하스어요 진짜. 음.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겠네. 네. 이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저게 트위터에다가 라이브란 말이야 네, 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게몇 네. 가지 올렸어요. 더 도지 파더를 하나 하자. 딱 보면은 더가 파더를 박립니다. 네. 아그 도지 파더는 건 도지 라고 어, 머스크 스스로 한일한 네. 열흘 전에 네. 도지 파더가 S N L을 간다고 이미 올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 딱 아. 인용해서 을또더짠하 붙어가지고. 네. 네. 의미가 틀려진 거야. 값하다가 아. 아니라 정말 도지파다가 된 거예요. 확실히 거예요. 대세인 것 같아, 가상화폐가. 1달러 가자가 여기 목표인데 1달러요? 네, 그러니까 2센트인데 지금? 지금 7 4센트 얼마 안 남았어요. 아, 74센트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 동전에서 아, 그렇구나. 지폐로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편하게 쓸수 있다. 가상화폐인데도요? 음.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마크 큐본이라고 갤러스 매브릭스 그 프로농구단 구단주가 있는데 이분도 좀또 네. 괴짜인데 네. 이분이 자기네 팀에서 도지코인 가지고 그런 거래를 할수 있는 시험을 좀 하고 있다 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금 가격추 쓰는 현금와 비슷한 케이스인 게 네. 발행량이 일단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 음. 그리고 가격이 워낙 쐈었잖아요. 네. 네.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6만 달러짜리가 무슨 뭐 어떻게 거래를? 해, 그렇죠. 그데 그러니까. 1달러가 되면은 얘기가 더틀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화폐와 그 화폐 가치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두 개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뭘 물건을 사고 팔때 이걸 네. 갖다 한번 써볼 음. 수 있게끔. 네. 그, 아 그런 게 있네요. 앞서서 그 연작적인 발언들이 막번 나왔어요. 머스크도 네. 있고 그런 마크 오. 큐본도 있고 거기에 답을 다는 게로빈우드 CEO예요. 로빈호드가 지금 도지코인 할수 있는 미군의 대표적인 창구인데 음, 저도 몇번 음. 시도를 해봤지만 뭐 코인베이스, 뭐 페이팔, 뭐다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로비호드밖에 <웃음> 없어요. 그래요. 근데 로비호드가 가상화폐는 보통 가상화폐 거래소에 서 사면은 네. 내 가상화폐 지갑을 옮겨올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로비호드 그럼 어떻게 그냥 샀다 팔아야 돼. 아... 이익을 보려면 그냥 무조건 팔아야돼 무조건 돼요. 팔아야 되 무조건 팔아야 돼. 아... 다른 뭐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거기서 내가 꺼내 가지고 네. 테라에서 주식을 사, 차를 사고 싶어. 네. 음. 불가능해요. 음. 아, 진짜요? 살았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해야 무조건 해 놓는 거. 조금 팔아야 돼. 아, 도지코인은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로빈... 거래를 할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산 거예요. 아, 로빈후드에서. 네, 로빈후드에서. 아 근데 만약 비트 저기 로빈후드가 지갑을 내가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음. 이동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줘. 음. 네. 그러면 그 순간에 거래를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순간에 그렇죠. 음. 지금 페이팔도 보면 비트코인을 사서 음. 그걸로 다른 걸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네. 페이팔도 이제 그렇게 네, 해요. 페이팔도 있어요. 페이팔도밴모도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다음에 점점 아. 수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지 코인은 올라... 그게 안 돼요. 그게 아 로빈호시도. 네, 로빈 자체가 그렇게 지원 안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도지 코인 도... 자체가 거의 대부분 로빈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아. 코인베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인출이 불가능했는데 예, 예. 이제 로빈호도 CEO가 제그마크큐브 뭔가 일론 머스크의 논란 밑에다가 네. 지갑에서 꺼낼 수 있게 들합니다 서비스 준비를 하겠다. 오 어, 진짜. 그걸 어요 지금 어.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떠들잖아요 트위터에서 뭐 도지코를 떠들어. 음, 음.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죠 지금 규제상의 선이 없잖아요. 규제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머스크가 몇년 전에 아, 확 열받았어. 저기 공매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 저기 상장 폐지할래. 어. SEC하고 네. 합의를 했어요. 어. 음. 뭐, 소송이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 당신 때문에 주가 빠지고 그랬다. 고 소송이 벌어지니까 아. SEC가 조사를 했고, 예. 너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할 때는 저기, 아, 맞아, 맞아. 저기 변호사들에 미리 검수받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떠들어요. 오. 근데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은 뭐 관계가 없요 그런 없잖아. 게 없으니까. 떠들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근데 만약 이게 SEC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면, 은 예. 이제 일론 머스크도 떠들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별로 그렇죠. 많이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들을 만들려고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증권 고령 현장에 굉장히... 떠들었다는 거는 어... 분명히 거래소 정례 뭔가 규제가 또 들어가겠다 하는 걸로 보이죠.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볼 게야 네.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금... 한 사람의 말한 마디로 무슨 거만 열 배씩 그러니까 <웃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도지 파도가 어, 도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웃음>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이제 더산좀애매할 음, 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음, 음. 어, 지금 1달러를 가자하는 그런 목표가 될지 음. 또좀더 심하게 계신 분들은 뭐 10달러 가자. 오 지금 어. 지금 상태로도 보면 지금 어 이게 10달러 가면 안 됩니다.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는데 잠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좀좀 정말 시각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네요. 전제국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네. 네. 내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등락국이 엄청 달라질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언을 안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지. 또 약속한 네. 게 있으니까 말을 안할 수는 없는데, 그냥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게 하고 지나가면. 테슬라 방 홍보하고 나가 그냥 끝났다 방송이. 그럴 있죠. 그렇죠? 그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이또날안상게 다행인 게된 거고. 또그 믿고 있을 사람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제 보기엔 아마 사상 최고 시청객 같잖아요. 8시인가 생각해봤네. 그렇죠? 일요일. 11시 반이에요. 시 반이에요? 동부 시간 11시 반. 네, 서부 시간 8시 반. 아, 진짜. 제가 서부 시간을 봤구나. 이슈를 만들어낼 것 이슈가 같아요. 이슈가 되긴 될수 밖에 없었고요 그러네요.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이슈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네. <웃음> 이슈가 안될 수가 없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어, 토요일 밤 쇼에 네. 자주 지낸다는 게참 <웃음> 서글프기도 한데 아, 네. 어쨌든 이게 현실은 일단 현실은 빨리 그랬어. 받아들이고 한번 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것도 음. 음. 네. 아마 그 지금뿐만이 아니라 한몇년 지나더라도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때가 변곡점이었는지 음. 아니면 망조의 시장이었는지그 <웃음> 아, 정도로 그래.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의미가 있겠군요. 아, 게, 오늘 네, 의미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미 결과가 나와있을 수도 있을 것같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지난 한주 여러 가지 경제 동향 좀 살펴봤고요. 갑자기 도지코인이 왜 SNL 얘기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이 방송 한번 통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